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저희가 이번에 생일 끝자리의 번호에 따라서 그 사주가 달라진다고 해잖아그네 달라져요. 네 그게 궁금해서 아... 갖고 왔거든요. 네, 왜냐면 생일 끝자리 생일 다 생일에 그만이 7월에 뭐 생일에 공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5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조금씩 틀려요. 근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저... 뱀띠들 응? 뱀띠들을 뱀띠들은 음, 10월 생일부터 좋아요 뱀띠들은 10월 생일부터 10월 만약에 뭐초 생일이든 뭐 근데 초보다는 20일 넘어서 생일 가진 분들 이 있잖아요 10일 넘어서 가진 이런 분들이 재물을 깔고 앉아있어서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한다 하지만은 노년에는 돈이 많이 쌓여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은 뭐 저기 뭐 10월달 10월달에 생일이 다그 괜찮아요. 정월 10월 뭐 초하루 생일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한 10일 넘어서부터는 어, 금전을 깔고 있는 형국이에요. 음. 그리고 그게 있어요. 초생일 앞 생일 이제는 머리가 좋은 사람 또 재물운이 많고 사업운 있는 사람은 초에 내가 어 보면은 막 5, 6일생들이 머리가 좋으면서 그저 또 달에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사업운이 좋아요 또 이런 사람들이 근데 뱀띠가 10월 생일이면 은 금전은 깔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초년에는 고생 많이 해 근데 금전은 깔고 있고 어, 10월 생일, 11월 생일, 정월 생일이 또 돈이 많아요. 정월 생일이 20일 넘어서, 어, 한 20일까지는 또 내가 좀 공부은 있어서 덜 한데, 20일 넘으면 금전이 있어요. 그래서 뱀띠들은 겨울에 나야 좋다고 그러잖아요. 음. 금전을 깔고 앉아 있다고. 그렇다고 뭐 100%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은,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, 어, 그렇고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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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천복이 세겨 있는 분들 은 어떻게냐 했 부모 부모한테 부모 덕이 있고 내가 사업하면 사업 덕이 있고 내가 금전 덕도 있고 이래 공부운 머리가 비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음. 그렇기 때문에 일월생일들도 뭐 이제 범지들 일월생일들이 뭐 음, 돈이 떨어지진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되면 돈이 이제 모아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뒤에 모아지고 있는데. 그 대신 이 사업머리 이런 게 좋아요. 이 공부머리보다는 사업머리 같은 거 이런 게 좋고 그냥 어떻게든가 21일 넘으면 공부보다는 사업적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는 거 많이 그런 운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아마 뱀띠들이 10월, 11월, 1월 이, 이 띠들이 아마 금전은 많을 거예요. 그리고 범띠들도 1월 생일들이 1월 생일도 뭐 다는 아니지만 1월 한 20일 넘으면 그분들이 또 금전운이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금전이 나가고 또 들어오는 게 형국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고 그러니까 범띠들이 1월 생일이면 욕망이 많아요. 남자 같으면은 어 뭐의 욕망, 사업의 욕망도 있지만 이 관운의 욕망도 있어요. 그래서 돈들을 돈이 들어온 만큼 또 쓰기도 했지만 돈이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. 또 살아가면서 꼭이 이 날짜로 말고 관상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. 관상이 조금씩 바뀌면서 돈이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날짜로만 볼 수는 없고. 아니 뭐난 날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도 뭐 돈이 많아. 그런 분들은 손이나 얼굴 관상에.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근데 손에도 복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. 그래서 꼭 날짜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 개인개인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생일달에도 돈이 들어와 어떤 사람은 얼굴 관상에서 돈이 들어와 어떤 사람 손에서 돈이 들어와 또 다른 데서 복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음, 그건 여기다 얘기 못하고 같은 뭐 아까 전에 뱀띠가 금전운이 많이 들어온다 했는데 음, 음. 같은 워리어도 일 끝자리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?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거의 보편적으로 10월, 11월, 1월 이정월뱀띠들이 금전이 없지는 않아요. 뭐한번싹 없어졌다 다시 들어온다 해도 금전운이 있어요. 금전운이 이런 딴 달에 태어난 뱀띠들보다는 금전운이 많다는 얘기예요어 그래서 나쁘진 않다는 얘기지. 그래 그러니까 또뭐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음 우리가 7월 생일들 뭐 6월 7월 뭐 이럴 때 그러니까 5월 달부터 5월 6월 7월 이럴 때또 이제 금전이 많고 또뭐 토끼가 정월 생일이면은 자기가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 이 있고 근데 초년에는 안 돌아도 나중엔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꼭 집어서 뭐달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그 사람마다 사주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그걸 보고 해야 되지 기지.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지. 음.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. 네, 또 궁금한 게 있는데, 네. 옛날 어르신 분들이면은 음. 출생 신고를 나중에 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음.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? 그런 거는 아마 그 자손이 명도래 그럴 거예요. 어, 왜냐면, 또, 늦을 수도 있겠지만, 옛날엔 그런 간연이 별로 없잖아. 딸 나면 그냥 추천인가뭐 3년인가 있다, 이렇게도 하고, 죽음, 죽는 사람도 많았었잖아, 옛날에는. 그렇기 때문에, 내가 태어난 거하고 여기 올린 게 틀린 사람 많아요. 그래도, 내가 태어난 달을, 그 날짜를 알면 되는 거니까, 그건 상관없는데, 추천인건 늦게 하는 거는,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, 옛날에는 막 3년씩 안한 사람도 있어요. 왜냐면, 혹시 그 안에 죽을까봐 그리고 이제 3년 지나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것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. 뭐이사람얘 음. 사주를 바꾸려고 아는 게 아니고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게 지켜보는 거 있잖아. 왜냐면 낳고 나서 막 1년 만에 죽는 애도 있고 뭐 한달 만에 죽는 애도 있고 이런 애들이 많았잖아 작년에는. 뭐 훈육하다 죽고 막 이랬단 말이야 옛날에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늦게 아마 출생생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았을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그달 분들 외에 그런 분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좋아질 방법이 있어요. 좋아지는 게 내가 그러잖아 관상 손또 다른데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배우자한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모자라는 거 배우자가 채워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아까 얘기, 초년에 돈이 많은 사람이 노년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그거는 동갑 내들이살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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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돈이 많은데 갈수록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. 그래서 그거는 꼭 가리고 가셔야 돼. 요 음. 그런 게 있고, 어떻게든 띠마다 뭐, 뭐 생일달에서 식복을 타고나고 이런 거, 또뭐공부운 음, 이런 거, 이런 거는 자세히 아시려면, 은 내가 이거 지금 지죽박죽 얘기를 한것 같은데, 자세히 아시려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그 사람 사주를 보고, 뭐, 어떻고 초년엔 돈이 있고, 나중엔 돈 없을 때 어떻게 해라,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지. 이거 보편적으로 뭐, 10월달이라는데, 선생님 난 10월 생일이 뱀띠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. 이런 사람도 있어. 그지 그럼 관상에서 까먹는 것도 있단 말이야. 꼭이 날짜에서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사람 관상도 그래도 무시 못한다는 얘기지. 응, 음, 응. 음. 그러니까, 궁금하시면, 이제 선생님들 많으시니까, 상담을 하세요 자세히 그게 제일 편하고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